이 사람은 도타2를 좋아하는 유저입니다.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도타2를 플레이하며 기분전환을 하고는 하죠.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스마트폰에서도 웹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? 그럼 SNS처럼 쉽게 도타2 이야기를 하고 영웅, 아이템, 리그 정보도 한눈에 보고 같이 게임할 사람을 쉽게 모으고 대박난 넷플레이 영상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. 그래서 우리는 고민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배우며 나눌 수 있도록. 자 이제 도타투 공식 홈페이지에서 마음껏 즐기세요. PC로 모바일로.